상상이네 항상... 야 저거 재밌어 우리한테 저거 날 탈걸 엄마 응? 저거는 빨짝 타고 끝시잖아 아니 유람선 타고 저것도 타고 뷔현 이리와 유람선 타러 왔습니다 그현뿌언마 해주삼 <웃음> 지인다, 저기. 그치? 어. h I'm g o i n 더더 o t 더 좋아. t 절이네 u w 는 a t s the n a 조금 늦게 아까 그거 보다가 와가지고 12시 40분 배로 미뤄졌어요 엄마 이거 사랑하는 마음 더 크다 여기 인 엄마 그거 참 줄까? 모다 모다? 아니데로야돼 빨리 와 하나 둘셋 서빙하는 옹 요. 주가 장난 없네 네. 주가 장난 없나요? 네돼지신가요 여기 습니다 네, 가 쏘는 겁니다, 연락도 착한 척하는 진홍행시 평상시 같으면 하지도 않는 진홍행시 그니까 여행, 여행 왔다고 착한 아, 아, 척하네 아, 그니까 렇게말지 그니까 손으로 계속 만지 지난주 화요일 날 부모쌤이 왔는데 을 쓰고 들 거야. 열어준 거야. 안에 케이스가 있대. 어? 어머, 이거 뒤집어지는 오우, 곳이네. 큰났네 이거 야야야 야, 야, 엄마 손... 향어 아니야. 향어... 향어는 아니라 네? 향어 같은데? 잉어? 아니, 향어는 껌에. 이것도 껌이처럼? 아니, 아니, 아니, 향어는... 응. 온 몸이 다꺼에 비닐... 비닐이 붙어. 그럼 잉어야? 어 비린내 나? 그는 예세요나 원래 예민하잖아. 먹을 땐잘 드시면서요. 준영 뿌얼만 해줘. 어, 뿌얼만 도 엄마랑 같이. 아너 또. 봐 마스크 어있어제도띠리신에서좌측 이거 없는데? 헉. 여기 찍어야 돼. 계속 안광선을 타고. 착색의 이상 사진이 있다. 단구 동 거기 어, 화랑들은 뭐야? 여기는 어? 거 아빠 저기봐 작은 배. 근데 진짜 통통해요. 아빠, 아빠 저거 주 작은 배 통통해요. 분수쇼 와저 위까지 올라가면 꿀잼이겠다 내가 아 와우 지리네 제가 지금 지리고 있는데 와 쇼어라게 아, 지리고 있네 나는게왜 이? 진짜. 데 비닐 깔아 여보세요. 생각보 뭐, 이거 신발 이제 쓰나 이거 한번 사 봐야겠다. 엄마 mm. 엄마 어디 갔어? 오카이. 맛있지? 개꿀 수박냐? 맛있죠? 꿀이다 이거 앉아서 먹으니 없으면.. 우리 큰거 샀어 이거? 음 먹었어 음 소스인 워터멜론 소스인 <목소리> 워멜론 없으면 작.. 작.. 응, 왜 뜨시 원해? 우리 부이지가 아니야. 그 없어. 아빠 가스 연소만, 그 조금만 소화해서 데 근데 이걸 이런 걸로 다 봤는데 충분하더라고 야, 이거는 거 같아. 알파리 알뽀파지요 <목> 역시 비주얼은 소가 최고긴 하다 아우 요니깔 내려가 돼지못 이겨 아니면 이걸로 드릴까요? 앞뒀지? 아? 아니 상대는 없지난돈 많네 누가? 밥이요 안 켜도래 이때부터 얘해야지안 켜도래 아니야 지가안 켜도래 오빠 좀 이따 기다려 안켜도 돼. <목> 할렐루야, 밥먹는면더쿠바 같은. 힌쑥쑥라이 이게 뭐야? 이거 응. 음. 응. 응. 이게 딱 캠핑용 응. 응, 한마한만디를 미치게 하네 내가 삼겹살 먹어? 냄새 좋지? 오 맞아 삼겹살 딱이야 음, 음, 이게 진정 모기또 에이드 아인교 <목소리> 그걸 타서 엄마랑 향수랑 조금씩 따라줘 응응 음. 음, 아, 이거 매오리구 매오리구 그 <목소리> <목소리> 이야... 이게 going to go t h e s t o a i t h e e e n 아니야, 고 해. 아무 생각이 안 들어. 그냥 모습이... 뒤에 하늘만 바라봐. 아니야, 가위보를 해. 볼래. 어, 그래. 고개 만들기 귀, 귀엽게 생겼는데? 고양아 잘 안먹잖아 쟤 몰라 어딨는지 쟤 저녁 먹었어 다 먹을 먹지 아. 지가 아니면 다 가서 친구를 대고해 귀엽네 이거 거 없네? 뭐라고야? 진짜 매콤해서 맛있어 맛있어 청량 넣었지? 아우 아 조금만 좀좀 내려놔 봐 조금만! 들응 내가 좋아하는 베개 오늘 날씨 진짜 좋아요 여러분 날씨 개꿀 이렇게 어제 있던 텐트 정리하고 1박 2일 캠핑 끝났습니다 바로 앞이야 아니 회사 아니야? 세트! Yeah. <laughs>